예, 울진 3척 3불 9일차 3월 12일 오후 5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, 오늘 작전한 작전 어, 상황은 어,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, 응봉산 음, 자락에 에, 몰려있는 화세를 집중적으로 어, 약화시키는 이런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총 80대의 헬기를 어, 이번 11번, 10번, 14번 지역에 에, 집중 음, 배치하고 어, 우선 이 14번 지역이 이쪽 백병산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고리, 골짜기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어, 타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, 그래서 이 14번과 10번 어, 화세 이 10번 화세가 가장 강했었는데 14번과 10번 어, 화세를 상당히 많이 약화시켰다는 성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11번은 여기도 작업을 많이 했음에도 조금 소강 상태인 현상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부 라인을 끄는 이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상진화대도 역시 공중진화대 설림청의 공중진화대, 특수진화대, 그리고 육군특전사 어, 등 해서 어, 인원이 들어가서요 어, 이쪽 10번 지역, 공중진화대는 10번 지역 나머지는 이 11번, 14번 지역에 들어가서 어, 작업을 해서 어, 이런 라인을 좀 제거한 어, 그런 성과를 좀 냈습니다 어, 그리고 무엇보다도 14번을 집중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 화세를 저지시켰다는 게 이번 작전의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의 진도율은 여러 기장님들과 상의해본 결과 전체를 따져서 약 92% 수준의 진도율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산불 영양구역 전체 면적은 요 지역을 좀 라인을 좀 분명하지 않았는데 좀 확인을 에, 확인이 됐고요. 그래서 요 지역에서 약185 헥타르가 증가돼서 어, 2만 어, 832 헥타르가 어, 산불 어, 피해 영향 구역이 되겠습니다. 어, 오늘 야간 상황에 대해서 어,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현재 이 지역은 아직 비가 오지 않지만 이 응봉산 자락 꼭대기에는 비가 약간씩 오고 있습니다. 어, 여기 11번, 10번 구역까지 좀 비가 오고 있다는 정보를 좀 들었고요. 아마 이 14번도 다 비가 오고 어, 있어서, 어, 또 내일 저녁에는, 어, 어, 내일 아침부터 참, 어, 5mm 내외의 강수가 예상이 됩니다. 하루 종일. 어, 이런 강수가 예상이 돼서, 이번 야간 작전은 어 우선 어 진화 대원의 안전을 어 고려해서 어 주간까지만 일몰까지만 작업을 하고 어 모두 철수시킬 예정입니다. 어 그래서 이, 이 응봉산에 대한 야간 작전은 어, 없다. 어 헬기도 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,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이 소광리 지역은 어 계속해서 어 야간 상황에 대한 음, 감시 체계 또 바로 타격할 수 있는 어, 그런 어, 진화 체계 그거를 갖추어서 어, 감시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, 내일 진화 계획은 어, 비가 예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에, 상황을 봐서 어, 작전 계획을 에, 세울 계획입니다 내일 아침에 회의를 통해서 어,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에, 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